테이블 1의 데이터 형식은 포맷 점은 짧은 텍스트, 나머지는 숫자로 해주겠습니다. 테이블 2의 데이터 형식은 문구 코드는 숫자, 도구명은 짧은 텍스트, 단가는 통화를 해주겠습니다. 테이블 2의 문구 코드는 테이블 1의 문구 코드와 조인을 시켜 줄 거기 때문에 반드시 데이터 형식이 동일해야 됩니다 테이블에 자료 값을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고 테이블에 입력이 끝났으면 폼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상단에 만들기, 폼 디자인 오른쪽 끝을 19 정도에 맞춰주시고 상단의 레이블을 클릭해 주겠습니다. 적당한 크기로 만들어 주시고 줄을 바꾸실 때는 Shift 키를 누른 채로 엔터키를 치시면 됩니다. 테두리를 클릭해 주시고 상단의 서식에서 글자 크기는 16으로 해주시고 엔터. 글자 색은 검정 텍스트 1을 해주겠습니다. 크기를 맞추기 위해서 크기 조절점을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상단에 디자인을 누르시고 목록 상자를 클릭하겠습니다. 적당한 크기로 만들어주시고 왼쪽에 레이블은 클릭해서 키보드의 딜리트 키로 지우겠습니다 목록 상자를 클릭해 주시고 속성 시트에서 데이터의 행원본을 클릭해 줍니다 오른쪽에 점점점을 클릭해 주시고 테이블 1을 더블클릭, 테이블 2를 더블클릭해 주겠습니다. 닫기를 해주시고 문구 코드와 문구 코드를 드래그해서 조인을 시켜주겠습니다. 문구 코드 더블클릭해 주시고 테이블 1의 문구 코드를 하셔도 되고 테이블 2의 문구 코드를 해도 됩니다. 둘다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어떤 걸 하셔도 똑같습니다. 문구명, 단가, 소매점, 구매 수량, 반품 수량을 더블 클릭해서 넣어주겠습니다. 문구 코드가 101 또는 401이라고 했기 때문에 조건에서101 띄우시고, 오와 한칸 띄워 주시고, 401을 적고 엔터를 치겠습니다 문구 코드가 101 또는 401 이면서 라고 했기 때문에 같은 줄에 소매점이 서울 문구인 조건을 주겠습니다 목록 상자에서 반품 수량을 오름차순으로 출력하라고 했기 때문에 반품 수량에서 정렬의 오름차순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결과가 정확하게 나오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보기에 데이터 시트 보기를 해주겠습니다. 101인 자료값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자인 보기를 해주시고 101인데 제가 100이라고 적었네요. 101을 해주고 엔터를 치겠습니다. 이제 보기에 데이터 시트 보기 해주시면 401과 101이 나오면 정답입니다. 만약에 정답 파일이 없는 상태에서 이게 정답인지 확인하고 싶다면 창을 닫으시고 저장하기 위해서 예를 하겠습니다. 테이블 1과 테이블 2를 열어서 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문구 코드에 101과 401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그 다음 테이블에는 101이면서 서울 문구인 내용이 하나 그 다음 401이면서 서울 문구인 게둘 이렇게 총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101이거나 401이어도 서울문구가 아니기 때문에 총두 가지의 조건만 있습니다. 그리고 반품 수량으로 오름차순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101은 26이고 401은 10, 401은 25이기 때문에 401, 25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더 높은 숫자 26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401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 101이 나오는 게 정답입니다. 테이블은 받아주시고 목록상자의 형식 탭에서 열 이름을 예를 해주시고 테두리 색을 검정 텍스트로 해주겠습니다. 내용이 잘 나오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보기에 폼 보기를 해주겠습니다 문구 코드만 나오고 있죠 창을 닫아 주시고 저장을 위해서 예를 하겠습니다 폼의 이름은 폼1 그대로 쓰겠습니다 확인 폼1을 더블 클릭해 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하겠습니다 목록 상자를 클릭해 주시고 열의 개수가 하나기 때문에 하나만 보이는 거죠 열의 개수를 6으로 해주시고 엔터를 치겠습니다 이제 폼보기를 해주시면 6개의 열 값이 정확하게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아래쪽에 까만 선을 추가해 주겠습니다. 선을 클릭해 주시고, 미리 Shift 키를 누르시고, 드래그를 해주시면 바로 직선이 끄어집니다. 테두리 두께에서 6PT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상단에서 텍스트 상자를 클릭해 주시고,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를 하겠습니다 레이블에 회색 네모를 드래그해서 위치를 옮겨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회색 네모를 드래그해서 위치를 옮겨주겠습니다 레이블에 글자를 적어주겠습니다 테두리를 눌러서 상단의 서식, 글자 크기를 적당히 큰 글자로 해주시면 됩니다 16으로 해도 되고 14로 해도 되고 글자 크기를 지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기에 적당한 크기로 맞춰 주시면 됩니다 크기 조절점을 더블 클릭해서 자동 크기로 맞추겠습니다 텍스트 상자를 클릭해 주시고 테두리 스타일을 파선을 선택해 주시고 테두리 색을 검정 텍스트를 하겠습니다 크게 선택을 해 주시고 상단에 정렬, 맞춤, 왼쪽을 해주시고 크기 공간에서 가장 넓은 너비에를 선택하겠습니다. 전체를 선택해 주시고 서식에서 글꼴 색은 검정 텍스트 1을 선택해 주시고 목록 상자를 선택하신 다음에 데이터에서 행원본을 더블클릭해 주시고 Ctrl-C 를 눌러서 복사를 하겠습니다 행원본에서 는, 다운표, Ctrl-V, 다운표를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다운표 사이에 SQL문이 오면 됩니다 반드시 내용에 이너 조인이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제 홈 탭에서 폰 보기를 해 보겠습니다 감점 사항은 아니지만 텍스트 상자가 너무 작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조금만 키워 주겠습니다 아래로 조금 키워 줘서 텍스트 상자의 크기를 조금 키워 주겠습니다 이제 파일 인쇄 인쇄 미리 보기를 해주시고 상단에 페이지 설정 위쪽을 60을 주겠습니다 확인 이제 회색 음영이 들어가기 때문에 회색 음영을 없애 주도록 하겠습니다. 인쇄 미리보기 닫기. 상단에 본문을 클릭해 주시고, 서식에서 도형 채우기를 흰색 배경 1을 선택하겠습니다. 이제 파일, 인쇄, 인쇄 미리보기 하시면, 회색 음영이 사라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쇄 미리 보기 닫기를 하겠습니다 저장을 위해서 창을 닫아 주시고 예를 하겠습니다 이제 보고서 화면을 보시면 보고서에는 문구명 문구코드 단가는 문구명 문구 코드 단가는 테이블에 있습니다 그런데 구매금액, 반품금액, 포인트 적립액, 비고는 테이블에 없습니다 그래서 처리 조건에 2번에서 5번까지 해보시면 구매금액, 반품금액, 포인트 적립액, 비고가 있습니다 이제 테이블에 없는 내용을 보고서에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만들어야 되는 게 바로 쿼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쓰기 위해서 보고서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쿼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에서 사용할 쿼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들기를 누르시고 쿼리 디자인을 누르겠습니다 테이블 2을 더블 클릭하시고 닫기를 하겠습니다 문구명을 더블클릭, 문구코드를 더블클릭, 단가를 더블클릭하겠습니다. 처리조건에서 구매금액수칙을 똑같이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구매금액, 콜론, 구매수량 곱하기 단가를 적어주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입력하고 나서 저희들이 빈 셀을 클릭하면 앞뒤로 대괄호가 만들어집니다. 그대로 두시고 이제 저희들이 보기에서 데이터 시트 보기를 클릭하겠습니다 매개변수값 입력이라는 창이 뜨게 됩니다 왜 뜨게 되냐면 저희들이 여기에서 구매 수량을 사용했는데 지금 테이블 2에는 구매 수량이 없습니다 없는 값을 쓰겠다고 하니까 이렇게 그 구매 수량은 그럼 얼마냐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구가 안 뜨게 하려면 테이블 추가, 테이블 1을 더블 클릭해 주시고 창을 닫겠습니다. 문구 코드와 문구 코드를 드래그해서 조인을 시켜줘야 정확한 자료 값을 구할 수 있죠. 이제 조인된 테이블 1에 구매 수량이 있기 때문에 구매 수량을 입력하라는 창이 뜨지 않습니다. 보기에 데이터 시트 보기를 누르면 이제는 그런 창 없이 바로 실행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나머지 값도 입력해 주겠습니다. 반품금액 콜론 반품수량 곱하기 단가 포인트 적립액 콜론 가로 열어주시고 구매수량 빼기 반품수량 가로 닫으시고 곱하기 단가의 1% 라고 했죠 그러면 단가를 적어 주시고 곱하기 1% 를 적으면 계산이 안됩니다 엑세스에서는 그래서 1% 를 0.1 로 써서 틀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0.1은 10%입니다. 0.01이 1%입니다. 그래서 1%가 0.01이라는 걸꼭 외워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비고 콜론 포인트 정리액이 80 이하인 경우라고 했기 때문에 if 가로 열어 주시고 포인트 정리액이 80 이하라고 했기 때문에 짝거나 같다 80을 적어주겠습니다. 콤마 그러면 80 이하인 경우에는 갈리요라고 했기 때문에 쌍따옴표 갈리요 쌍따옴표를 해주겠습니다. 콤마 그 외에는 공란이기 때문에 쌍따옴표만 연속 두번 입력해주시고 가로를 닫겠습니다. 이제 학계 총평균 작성일자는 보고서 마법사에서 작업할 수 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쿼리 작업이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중요한 작업이 하나 빠졌습니다. 우선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쿼리를 지금 닫으시고 만들기 보고서 마법사 모든 필드가 다 필요하기 때문에 모두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을 누르시면 그룹 수준을 지정하라고 하는데 처리 조건에 1번에 보시면 소매점별로 정리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희는 소매점이 없어서 소매점별로 그룹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쿼리 작업에서 저희들은 소매점을 넣어줘야 됩니다. 소매점을 넣어주시면 이제는 보고서에서 소매점별로 그룹을 지울 수 있습니다. 이제 쿼리를 저장하겠습니다. 닫기 누르시고 예를 하겠습니다. 상단에 만들기를 누르시고 보고서 마법사를 하겠습니다. 모든 필드를 전부 가져오시고 다음을 하겠습니다. 그룹 수준은 소매점별로 만들어주겠습니다. 다음 소매점 안에서는 문구명에 오름차순 정렬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문구명을 오름차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약 옵션을 누르시고 처리 조건에 6번과 7번을 보시면 합계와 총평균이 나오죠. 구매금액, 반품금액, 포인트 적립액에 합계를 산출하시고 구매금액, 반품금액, 포인트 적립액의 평균을 구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확인. 다음을 누르시고 다음 보고서 디자인 수정을 누르시고 마침을 해주시면 됩니다. 소매점이 대전문구, 서울문구, 제주문구로 해서 오름차순이죠. 만약 내림차순이면 여기에 보시면 사각형 네모 모양이 있죠. 이 네모모양에서 마우스 오른쪽 정렬 및그룹화를 누르시면 소매점의 정렬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오름차순이 맞으니까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제목을 입력해 주시고 크기를 키워 주겠습니다. 형식 탭 가운데 정렬 밑줄 글자 크기는 16 글자 색은 검정 텍스트 1을 하겠습니다. 보고서 머리끌의 아랫부분을 키워주시고 상단의 디자인 탭 텍스트 상자를 눌러서 오른쪽에 드래그 해주겠습니다. 텍스트 상자의 크기 조절점으로 크기를 조절해주시고 는 데이트 가로 열고 닫아주겠습니다. 작성 일자 적어주시고 한칸 띄워서 콜론 적어주겠습니다. 회색 조절점으로 위치를 맞추겠습니다. 크게 블럭을 씌워서 전체 선택해 주시고요. 글자 색은 검정 텍스트 1 도형 윤곽선은 투명 소매점 바닥글에 요약을 지우겠습니다. 페이지 바닥글에 나 o w 도 지우겠습니다 보고서 바닥글의 총합계도 지우겠습니다 평균은 보고서 바닥글로 이동시키겠습니다 페이지 바닥글을 붙여주시고 소매점 머리글의 소매점은 소매점 바닥글로 이동시켜주겠습니다 소매점이 4글자기 네 때문에 4글자가 네 나올 수 있는 크기로 맞춰주겠습니다 소매점 머리끌을 완전히 붙여주시고 본문을 선택해서 대체행색을 색없음 해주겠습니다. 소매점 바닥글도 클릭하셔서 색없음 해주겠습니다. 보고서 머리끌을 클릭해주시고 도형 채우기 흰색 배경 1을 하겠습니다. 소매점을 지워주시고 문구명의 위치를 이동시키겠습니다. 적당한 크기로 키워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맞춤 왼쪽을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크기 가장 좁은 너비에를 하겠습니다. 가운데 정렬을 해주겠습니다. 문구 코드를 왼쪽으로 이동시켜주시고 테이블 1점은 지우겠습니다. 나머지도 같은 방법으로 모양을 맞춰 주겠습니다. 선을 넣어 보겠습니다. 상단의 디자인 탭에서 선을 선택해 주시고 Shift를 누른 채로 오른쪽으로 드래그 하겠습니다. Ctrl-C를 눌러서 복사하시고 Ctrl-V로 붙여 넣기 하겠습니다. 방향키로 아래로 내려 주시고 선두 개를 블럭 씌워서 선택해 주시고 소매점 바닥글을 클릭하신 다음에 Ctrl V를 해주겠습니다. 한 줄을 선택해서 선 사이로 이동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맞춤 위쪽이나 아래쪽을 해서 높이를 맞춰주겠습니다. 소매점 바닥글의 아래 여백을 드래그해서 없애주겠습니다. 선 하나를 복사해서 보고서 바닥글에 붙여 넣어 주시고 방향키로 아래로 이동시키겠습니다 Shift키를 누른 채로 금액을 하나씩 클릭해 주겠습니다 오른쪽에 형식 탭에서 형식을 통화로 해주시고 소수 자릿수는 0으로 바꾸겠습니다 비고의 오른쪽 끝이 보고서의 오른쪽 끝보다 약간 더 안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수정해 주시고 파일 인쇄 인쇄 미리 보기를 해주신 다음에 페이지 설정을 눌러주겠습니다. 위쪽을 60으로 변경해 주시고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내용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해 주시고 아래쪽으로 내려서 보고서가 두 장으로 인쇄되지 않는지 꼭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문제가 없다면 인쇄를 눌러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